안녕하세요 수민서아빠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앱 설치시에 다운로드가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, 그래서 실제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실행을 하고 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이제 어플들이 있는데요 그 어플을 클릭을 하면 나중에 다시 실행하라고 하면서 설치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 번 해봤는데 설치가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좀 해봤고요. 구글링을 해보니까 뭐 일종의 버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뭐한 6페이지 정도 쭉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, 저는 전혀 버그가 개선되지 않더라고요. 아 그래서 최후에는 좀 포맷을 할까 그런 고민도 잠깐 했었는데 아 이거 너무 귀찮아서 거기까지는 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맷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화면처럼 이것저것 뭐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쓸만한 것도 없고요 어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페이지 정도 쭉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도 뭐 없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, 마지막으로, 그, 얘가, 제가 예전에 플레이스토어,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 기기에 어플 설치를 할때 다른 장치로의 설치 항목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혹시나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이게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.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플 설치가 PC에 잘 됐고요.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 핸드폰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치할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시고요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면 다른 장치로의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설치 경로를 PC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, 오른쪽에 있는, 부,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제 핸드폰으로 실제 한 내용이구요.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. 그래서 스토어를 검색을 하고 이제 들어가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필요한 어플을 이제 찾습니다. 네. 그래서 쭉 밑에 내려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찾죠. 그래서 인기, 인기 앱에 카카오톡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여 카카오톡이 있죠. 그래서 카카오톡을 클릭을 하시면, 여기 다른 장치에 설치,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, 이제 전 노트북하고 PC가 있는데, 데스크탑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, 설치를 누르시면, 이제 요러, 요런 메시지가 뜨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PC에서 실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어? 여기 플러스 1이 떴죠?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밑에 내려 보시면 카카오톡이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스토어상에서도 다운로드 되면서 설치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이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앱 설치는 가능은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필요한 뭐몇 가지 앱들을 설치를 했습니다. 뭐 요거는 이제 아이폰에서 그 사진 파일을 열기 위한 어플이고요.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 모두가 다 아시는 뭐 그렇게 해서 몇몇 가지를 쭉 설치를 다 했습니다. 그 인터넷을 요 영상 찍고 난 뒤에 인터넷을 좀더 찾아오는 봤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PC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면 설치는 충분하,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